ISTJ는 밥 먹자라는 말을 두 가지 경우에 활용합니다. 첫째, 친한 사람들과 편하게 식사하는 것 바운더리 내에 있는 지인들과 편하게 밥 먹는 걸 뜻합니다. 우리가 흔하게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. 여기서 ISTJ와 자주 밥을 같이 먹으면 밥 친구가 되면서 더 친해집니다. 둘째,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하자는 것 ISTJ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밥 먹자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. 비록 커플도 선 단계도 아니지만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뜻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ISTJ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오면 그땐 구안구 착장을 한후 매력 어필하면 좋습니다. 그 자리에서 ISTJ의 중립 기어가 풀리고 상대에게 직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 n 도시 l 하주시야사 c h 헤 n 다 h 다 j u s i y a s s t (ISTJ) 와유 i Yui Hon i 다 s 1다 ISTJ 월 o r l d Membership A g r m r 둔 Total Benefit